치킨 마요 도시락 하나.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연스 리젠트 호텔 신발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예약하실 때 조식도 따로 같이 포함해주셨는데 네. 조식은 0 7시부터 9시 반까지 입장이시면 가능하시고요 네네. 가셔서 객실 호수 말씀해주세요 시네 아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소스 두개 들어있고, 어, 아니다, 세 개다. 간장소스, 참깨 드레싱, 마요소스. 총세개 들어있고, 본 도시락은 이렇게 포장이 됐네. 짠. 김치 쏟아졌어. <웃음> 젓가락이 되게 좋다 견고한 나무젓가락이에요 일단 쏟아진 김치를 다시 담아주고 소스를 짜 줄게요. <목소리가> 1 0시근7분 잘먹겠습니다 음. 맛있네요 맛있어요왠지 참깨 드레싱은 여기 샐러드에다가 넣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<웃음> 밥에 넣었어 맞죠 어쩐지 그 소스가 밥에 들어가는 게 맞나 했다. 음. 아 근데 참깨 대신 밥에 넣었는데 진짜 맛있어요. 주인공을 맡던 조셉 오든 레빗은 필리필 페티 세계 불타기와 각종 요기들을 배우기도 죠 지금 있다는 알게된거죠 이는 인도 대립 4분의 이상 그 안에 포함된 인구만 약 3억 4천 원상상 되고, 야당의 민정석과 조여도. 저희도... <목소리> 네, 저희 2부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직 자리에 착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장례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이어지는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에서는 좀큰 숲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세션이었다면 두 번째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공공과 금융에 조금 더 특화된 어, 발표 내용으로 어,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. 큰 박수로 받아주세요.